기수입니다. 오늘은 커피 홀더를 이용해서 신발 정리한 저희 신발장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이렇게 커피 홀더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신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저희 신발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짜잔, 저희 신발장입니다. 지금 기존에 정리했던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저번에 한번 이렇게 커피 홀더를 수납하는 방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 알려드렸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렇게 커피홀더로 하니까 지금 유지가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 안 신는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부분에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가 지금 신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끊기 쉽게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끊기 쉽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피홀더로 하나씩 하나씩, 음, 해놓은 거 보이시죠? 반이 낮거나 한 곳은, 음, 이렇게 넣어봤고요. 조금 굽이 높다 하는 거는, 이렇게 앞과 뒤, 앞과 뒤,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해줬더니, 훨씬 조금 많이 들어가고 편하게 됐어요. 특히 여자 굽 같은 거 이렇게 높은, 조금 높은 거 있죠? 이렇게 높은 거 같은 경우는, 앞뒤, 앞뒤,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신발이 많은데요. 인원이 너무 많고 이제 여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신발도 커피홀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고 많이 수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희처럼 어,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신발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잘또 네, 만나요. 기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